민주당의 내물인들 송투남의 접대인들, 이준석이 설마 거절했겠냐는 의심을 왜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한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 이준석이 잘못한 것입니까? 이준석,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이 이대로 버티다가는 어쩌면 체포각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천의 시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2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철근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받기로 했고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는 7월 7일로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하던 당일 방송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 여부를 7월 7일로 미뤘냐? 이것은 이준석에 대한 경찰의 수사진행과 관련이 있어서일 것이다. 그리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한 결정이 어떤 의미냐? 이것은 김철근이라는 이준석 접대 사건의 증거인멸 종범에 대한 징계 개시기 때문에 이미 이준석은 끝난 것이다. 이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주범 이준석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니다. 왜냐면 종범은 처벌하고 주범은 풀어준다는 것이 말이 되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7월 7일까지는 며칠 안 남았지만 그 사이 생각 좀 해보고 모양이 더 나빠지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결정하라는 그런 의미였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는 이준석의 상황은 도저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와 그래도 앞길이 창창한 그를 용서할 수는 없겠는지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왜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김치환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사이다 방송에서 예측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6월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준석 대표 S상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경찰 접견조사에서 김성진 대표가 증언한 내용들을 밝힌 것입니다. 첫째 2013년 7월 11일 김대표가 이준석과 밥을 먹으며 대통령을 우리 회사에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준석이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을 통해 힘을 써보겠다. 둘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준석을 무려 20차례 넘게 접대한 것은 사실이다. 셋째, 2013년 7월 11일 처음 만났고 당일 S접대가 있었으며 8월 15일 또한 차례 더 접대를 했고 김성진 대표는 당시 구체적인 정황과 세부적인 장소에 관하여 진술했고 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을 경찰에 제출했다. 넷째 성상납 제보된 장모씨가 주고받은 통내용 등 김성진 대표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꽤 많아서 이 증거들을 받기 위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열심히 설득 중이다. 다섯 번째 아이칼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으로부터 박근혜 시계를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런 진술들이었습니다. 이준석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S 상납을 받았고 일부 9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좀 받았기로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냐 남에게 피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옹호하고 두둔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않았나 이것은 토사급행이다 이준석이 없어지면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패배할 것이다 이준석이 소위 윤핵관에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세대결에서 이준석이 밀리고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상당수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이준석이 안타깝고 젊은이를 짓밟으려 한다면서 동정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우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도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의 만남이 성사된 것은 2013년 11월 29일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접대가 있고 서 불과 세 달여가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무명의 회사에게 얼마나 기적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이 사진 한 장의 효과는 엄청났 을 것입니다. 투자자에게 이 사진 한 장이면 다른 설명이 아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에 대통령이 와서 설명을 듣고 간 교육시스템, 대통령이 인정한 전도 유망한 회사가 된 것입니다. 단지 이 사진 한 장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무려 240억 원의 투자를 받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통령과의 만남은 한 회사에게 엄청난 혜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 김성진 대표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240억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지금 남아있고 그 돈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정당하게 쓰였다면 김성진 대표가 사기 혐의로 톡 되는 일이 왜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모든 돈을 날렸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만 원에서부터 억 단위로 투자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한 사람이 1억씩만 투자했다고 치더라도 무려 240명의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준석의 잘못된 행위가 한 사람의 사기를 도와 무수한 피해자를 만든 사건. 오늘날 이준석의 사건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S 상납을 받았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엄청나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가 이준석에게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묻어두라는 말씀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직도 이준석이 받은 접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이준석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준석, 이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첫 단추를 잘못 깨도 너무나 잘못 깬 것입니다. 이준석의 혐의는 알선수재의 증거인멸의 혐의까지 더해져서 사실상 당장 내일이라도 체포되고 구속용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준석의 인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준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야 정상 아닐까요 마치 운동권 민주당 사람들의 행태를 닮아있는 것 같지 않으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준석이 2030 남성들의 표를 가져왔다고요 2030 여성들의 표는 어쩌고요 오히려 이준석 때문에 이재명에게 다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 fc 원금 관련 의혹 법인카드로 5억 5천이나 국고를 손실한 혐의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한 인간성 하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겨우 0.7%를 이기다니요 10%를 이겨도 분이 안 풀릴 선거를 하마터면 질 뻔하게 만든 사람이 이준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유파 여러분도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구 대선을 불과 두세 달 앞두고 이준석은 무려 두 번씩이나 모든 당무를 거부하고 선대위원장직도 그만두겠다면서 핸드폰도 꺼놓은 채 갑자기 사라져 버린 그일 기억나십니까 당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선거를 이기자는 것입니까 말자는 것입니까 선거를 지려고 작정하고 저지른 짓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험한 말로 안철수 후보의 감정을 훼손해서 결국 합당을 어그러지게 하려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지막까지 단일화 안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랬던 이재명의 바람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안 후보와 윤 후보 단일화를 끝까지 방해하려 했던 방해꾼으로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는 그 말씀입니다. 천신만 고 끝에 윤석일 후보의 결단으로 간신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고 결국 승리를 거머쥐기까지 이준석이라는 내부 분탕질꾼과의 암투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준석을 이대로 안고 가자는 말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적인 결은 안 변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한번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아서 그 맛을 본 사람은 누구의 뇌물에도 누구의 창탁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 데 있어서 그가 PR을 구분했을지 그것도 의심이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뇌물인들, 송투남의 접대인들, 이준석이 설마 거절했겠냐는 의심을 왜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한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 이준석이 잘못한 것입니까 그래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조우라고 국힘당 내부 분탕질을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그 뿌리가 이준석이 그동안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 아니 겠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문재인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민주당 공격을 그렇게 안 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송트남과 그렇게 막역하게 친해 보였던 것이라고 그래서 그가 내부 분탕질을 해서 적을 이롭게 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하더라도 이준석은 억울해할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짜 우리 편 맞나? 그가 진짜 보수일까? 진짜 국힘당을 위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그를 의심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까? 그런 의심을 품게 만든 이준석이 잘못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언제 또다시 분탕질로 내부를 흔들어댈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점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한 개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그를 용서하면 그 둘의 관계는 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팔아서 범죄자를 도왔다면 필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준석이 용서받기 힘든 이유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준석이 뇌물을 받았고 그 대가로 한 중소기업인을 도움으로써 그의 사기에 가담한 꼴이 되었고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준석의 행위로 투자자들이 245억 원을 날리는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 외 20여 명을 더 잡아들여야 하는 과정에서 이번 기회에 내부는 정리하고 가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허 심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